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음주운전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감액지급한다라는 약관 규정은 무효이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전액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08가학 114-507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반은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 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유빌성에 반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감행약관은 결국 비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의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취지인바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이러한 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부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은 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감행약관은 부여로서이 사건 보험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